난 a n 수 있어 a r e su, 아 s 맺히기만 해도 반짝거려 눈이 아 이거 아다 반짝거려 눈이 보신 이곳에 물 방울이 맺히기만 해도 아 이거 아닌데 다시 한번 헉헉헉물 yeah. 방울이 맺히기만 해도 반짝거어 이은치케만해도 요즘 에도지은에도래도김만해도맛있에도 응? 은에도 김은에도. 김은도 반짝거려 오은 음. 시해도 응? 만해도 물방울이 김은에도. 만해도 반짝거려 오은이도 김은에도. 김은에도. 김은에도. 김은에도. 김은에 춤이랑 보면서 춤과 더잘 어울리게 보컬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주은이 형이. 하지만 늘 본인이 또 수정한다고 하실 거잖아요. <웃음> <웃음> 오예 수영 도음이 끝났습니다 캐럿분들과 이렇게 만난 일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만날 수 있는 일 그런데 이제 우 캐럿분들에게 더 많이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서 많이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뵙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이거고 열심히 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되게 무모하고 독특하고 약간 와 설마 설마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고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빨리 캐럿 분들한테 더 많은 곡들 제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꿈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자꾸 하나씩 잃어가고 네, 저는 다음 목표를 향또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비. 그까지 사비까지. 몇개어 네. 저.. <웃음> <웃음> 지금 제 솔로곡 스파이더라는 노래 안무 연습을 지금 하는 중인데요 지금 뮤직비디오 찍기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상 피팅도 다 하고 이제 마무리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내일 또 스케줄이 있어서 내일은 연습 못 하고 <웃음> 좋다 제가 처음 데뷔하고도 처음으로 혼자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게 됐는데 상대방의 그 거미줄에 갇혀서 뭔가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지만 이 갇혀있는 게 너무 좋은 약간 그런 가사인데, 음 그런 갇혀있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철봉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서 보시면 되게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이 철봉 자체를 쓰는 거가 너무 이제 신선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무대를 이렇게 평면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느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다이나믹하고 보는 재미가 더 있고 또 하는 재미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로가 좀 신선한 것 같고 뭔가 어디 한 동작 마음에 든다고 못 하겠는 게 하나의 작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있고 또 이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더 빛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조, 구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캐럿분들한테 이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예상하지 못하는 또 그림이니까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계속 준비를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뮤직비디오 촬영 때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보십니다. 저는 지금 믹스테이프 어, 솔로곡 무식 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이 스파이더라는 곡은요. 뭔가 매력적인 그런 대상에게 뭐 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거미줄이 그런 나의 욕심과 원하는 것들이라면 그 거미줄에 이제 이렇게 엉켰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약간 이런 가사고 작곡가 천재 작곡가 우지 군이 작곡을 해줬고 네, 저는 이제 작사에 참여를 하게 된 곡입니다. 네, 너무 좋은 곡이 나와서 이렇게 촬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승관이 형이 밤에 어자고 게으름 피우는데 제가 이제 일찍 오자고 <웃음> 피곤해 죽겠어요 <웃음> 아니 너야말로 그냥 아침에 후딱하고 나오자 내가 내가 이거잖아 너, 내가 언제 그랬냐? 너도 그 심리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 일단 빨리 응원 갈거 가고 그냥 후딱 돌아오자 그러니까 이거잖아 물 바울이 이만해도 s m but i get a o can i yeah t s o e m e r e e n the g u n n p o r e m n the g u yeah yeah h 시 응원을 왔는데요. 도겸이가 피자를 샀고요. 여기 또에스쿱스가 커피차를 불러줬어요. 호시 또 찍는다고. 이게 멤버가 뭘 찍는다고 이렇게 멤버들이 다 오진 않는데 호시 성격상 이제 멤버들이 오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되게 거의 다온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 멋있던데요? 섹시하고. 호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호시야. 솔로. 하고 축하하고 그6 0대부터 계속 너의 이번에 서로 춤추는 거 그런 거 보고 너무 멋있다 생각해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도하니까 아까 분니까 뮤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진짜 뮤비 아주 멋있게 나올까 진짜 근데 너무 몇달 정도 계속 오시는 분이 열심히 중비에나 아, 가서 저희가 뭐 당연히 멤버여서 응원이 온 것도 있지만 호시엄 너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알고 호시엄 너무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서 저가 응원 겸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혼자 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겠지만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옆에 있다면 항상 잊지 말고 파이팅! 파이팅! 호시엄 사랑해이 시작할 스파이더반이 지나가다 드렸습니다. 아, 남양주로 밥 먹으러 왔는데 아, 옆에서 뭐 시끌벅적 하길래 네, 들어와봤어요. 근데 아는 애가 있네요. 아아뭐 본인이 잘하는데요 뭐. 저는 그냥 도와줬을 뿐입니다. 스파이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화 페인팅? 페이스페인팅? 저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도 못했는데 감독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지켜어요 사실 세븐틴의 호시도 지금의 호시도 솔로 무대로서의 호시도 같은 호시지만 더 제약 없이 뿜어낼 수 있는 아무래도 13명 세븐틴 무대를 하면 은멤버의 합도 맞추고 같은 온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할 때는 뭔가 줄일 수 있을 때는 확 줄일 수 있고 또 뿜을 수, 있을 때는, 뿜을 수 있을 때는 확 뿜을 수 있고 그런 갭 차이에 대한 그리미이 없어서 그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또 멤버들이 응원을 하러 와줬는데 마지막에 우지까지 와주, 와줬는데 너무 고맙고 진짜 서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 애들도 신기해 와서 하는 말이 신기하다고 저도 신기하고 제가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전 사실 그것도 신기해요 연습생 때는 한국을 다 많이 불렀잖아요 완전 한국을 완곡해서 불렀는데 데뷔하고 한창 이제 바쁘니까 완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스케줄도 단체 스케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와가지고 첫 립을 이제 하는데 완곡을 립로 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제가 아 이걸 어떻게 채워나가지 이런 생각도 들고 녹음할 때도 항상 벌스나 뭐 후렴 이렇게 짧게 짧게 파트가 있었는데 완전 다 길게 가져가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기승전결을 갖고 맛있게 부르지 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좀 발전을 많이 할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이번에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아 일단 곡 자체가 거미줄에 묶여있는 그런 갇혀있는 느낌이어서 철봉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철봉 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주려고 했었어요. 안무가 영준이 형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함께 댄서분들과 새벽까지 밤새가면서 안무 짜고 이렇게, 이렇게 스페셜한 안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무대를 보시는 분들이 좀 새로운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븐틴의 퍼포먼스 리더라서 좀더 부담을 갖고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새롭고 세븐틴의 퍼포먼스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모습들, 그리고 안무, 어, 다양한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